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상해가 분명하지만 체질적 요인이 아님을 불입증 시 소득보상 상실금 생활안정지원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9143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혈청제거술을 받았으나 내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쟁점 원고의 후유장애가 이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갑재 1 내지 10호 중에 각 기재와 F협회의 2018년 10월 18일자 감정촉탁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F협회의 2019년 5월 20일자 감정촉탁회신 및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외상성 내내 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내 출혈로 인하여 자전거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